저 손님, 여기 음료 같은 거 하나 드릴까요?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? 아, 네네네. 아, 홍사장님! 안녕하세요. 아,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아유, 아유, 아유. 아, 머리 좀 올라가서. 머리 한지 얼마나 됐지? 작년 6월? <웃음> 그러니까 이렇게 길렀지. 지저분하다. 잔디쌤! 네. 아, 홍사장님, 뭐좀 어, 받아줘? 아, 아, 아, 아 네네네. 사장님, 네, 커트해 주시고요. 네. 셔츠 받아주시고요. <웃음> 런닝구 받아 입혀 드릴게. 음 좋다 좋다. 딱 좋다. 지금 커트하게끔 내 입고. 어, 너무 괜찮아 앞에 말해. 좀 보실게. 괜찮은데 그거 내려주면 안 돼? 어, 근데 머리를 너무 길렀어. 봐봐.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기장이랑 좀 달라. 많아. 어. 잠깐만. 뿜는데 해야겠다. 검은머리 너무 올랐는데? 커트 들어갈게요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가게 이번에 붙임 머리가 신상으로 잘 나왔거든. 잔디 쌤 네. 여기 애쉬 그린 좀 부탁해요. 네. 어훈 사장님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애쉬 그린. <목소리> 색감 너무 좋다 이거. 야 색감도 좋고 여러 가지 연출을 할수 있어 어. 어, 아, 아, 아, 가지고 이렇게 비대칭으로. 분위지 물이. 분위기 물. 자기 가지고 반동이 되고 싶다면은. 이거 핀 마이크 버리 근데 좀더 펑키한 스타일을 원하면은 어. 잠깐만 자. 괜찮긴 한데. 요즘 그거 유행하잖아. 애쉬 그레이. 있어 있어. 우리 있어. 나크진 한번신상 나크진 한번 신상품 알라크진한번 나의 상말이이 자. <웃음> 와. <웃음> 동선장이 진짜 잘 어울린다. 머리 스타일 살아있지. 계속 패드에 변형을 주지아어어오 아, 뺏댓오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오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 아, 아, 아, 좀 많이 상해서 영양크림 좀더 보여드릴까? 아 너무 좋네 비타민C 듬뿍 레모네이드 영양크림인데 먼저 아 넣을게요 음. 아이고 우와 아이. 자, 오늘 어, 오늘 뭐, 뭐, 뭐 약속 있어요? 박서주 스타일링 된다든요새 연예인 누구 좋아해? 뭐, 박서준박서준 스타일? 음. 어때? 끝이야? 아, 아, 아 아, 아 어, 아. 어때? 스타일 어때요? 근데 생각보다 볼륨 있잖아 괜찮지? 어. 볼륨 다 살려놨다 아 아, 박수준이 질렀어 이대로 가면 오늘 음. 데이트 완전 성공 이 아, 너무, 네,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계산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고하셨습니다 네, 네, 아이고아 죄송한데 지금 안 보여서 런데 머리 한 번만 좀묶어주시면 돼요 하리 귀여운데 노